제가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켠 이유는요 어, 제가 브이로그를 이때까지 찍어 올리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룸투어를 해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어, 작게나마 제 방을 소개시켜드리고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이 물건들에 대해서 좋았던 점이나 뭐 불편했던 점 같은 거를 어,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면은 소박하지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은 제가 원형 테이블 이 작은 게 원래 있었는데 큰걸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저는 상판이 아예 화이트인 것보다 약간 아이보리인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찾아봤는데 배송이 한, 한 달이 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이게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는 안 시켰거든요 제가 배송 같은 것도 기다리는 걸못 참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일단 마음에 드는 점이 상판이 아이보리라는 점하고 이 다리 부분이 화이트로 된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조금 사이즈가 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로 쏙안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위는 조금 넓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게 되게 허전할 것 같아서 테이블 매트랑 여기 이건 온오프 멘션에서산 캔들하고 받침대거든요 네 이걸 뒀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잡지에서 올린 그런 것들을 붙여놨는데 너무 많이 붙여두면 조금 정신이 산나울것 같아서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만 뒀어요 심플하게 그리고 이렇게 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디자인이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거든요 제가 원래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저의자랑 맞는 애추럴 타입으로 살렸었는데 이어두 월넛 타입의 색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중에 단독으로 놔둬도 이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어울리더라도 월넛 색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뭐 후회는 안 하고요 그렇게 심하게 까지는또되는 색상은 아니라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튼튼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엉덩이 홈파지하고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이 어, 라탄 실로 된 의자는 많이 앉진 않아요 왠지 많이 앉으면 늘어날 것 같아서 안 앉고 있는데 뭐 많이 앉는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렇게 까지 뭐 부실한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이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식물이 있는데 원래 제가 유칼립투스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유칼립투스가 제가 애정을 너무 많이 준 탓인지 제가 아닌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온지 이틀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키우기 쉽다는 이 몬스테라를 구입을 했거든요 화분 없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시켜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일단은 너무 분위기를 잘 살려줘서 마음에 드는 몬스테라입니다 캔버스는 웜그레이테일 의 제품이에요 그이 토끼가 그려져 있는 이 베이지 색상 제품이 원래 정사각형 제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뭔가 정사각형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따로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따로 제작 주문을 한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 놔두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제품이라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침대랑 제가 협탁 개념으로 쓰려고 했던 수납장 아닌 선반 같은 게 있거든요 선반에는 제가 그냥 약간 장식적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오브제 같은 거랑 조명을 놨뒀어요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마음에 들때뭐 더 이쁜 게 있으면 은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소품을 하나씩 바꿔가면 되니까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번에 드파운드에서 달력하고 같이 산액자거든요 저번에 그 엽서를 빼고 패브릭 달력 제일 첫 장을 뜯어서 여기 앞에 넣어주고 여기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거를 하나 달아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서 참 되게 좋은 소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은 제가 마켓피에서 산 조형이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되게 싸요 근데 싼 편인데도 비해 그렇게 싼 티가 많이 안 나고 여기 밑에 받침대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이 되게 무광이라서 은은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을 켰을 때도 너무 심하게 밝다거나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적당히 은은해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창쪽에는 그냥 쉬폰 커튼을 달았고요 쉬폰 커튼은 나비주름하고 코주름 그렇게 있었는데 뭔가 방에다가 나비주름을 달기에는 너무 거추... 조금 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심플하게 코주름으로 했거든요 거실같은데 크게 달거면 나비주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가 오브젝트에서 구입한 모빌을 달았어요. 어, 모빌도 종류가 되게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일단 모빌을 한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까 싶어서 시험삼아 단거거든요, 이걸. 근데 달아보니까 너무 인테리어 작업도 이쁜것 같고 누워있을 때 저거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히 차다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걸 좀더 쓰다가 질릴 것 같으면 나중에 좀더 찾아보고 더 좋은 디자인의 모빌도 설치를 해볼 생각이에요 침대는 지누스의 매트리스 제품이거든요 밑에 그냥 저상형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 매트리스를 놔둔 거예요 어, 매트리스가 굉장히 폭신해서 좋고 제가 원래 스프링 매트리스를 썼었는데 스프링을 쓰다가 이메모리폼을 쓰니까 되게 흔들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위에 뭐 배드 트레이 같은 걸 깔아놨을 때도 일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튕겨 나가고 많이 흔들려서 조금 음식 같은 거 먹기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놔두고 옆에서 뭘 해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되게 편하고요 침대 맞은편에 제가 컴퓨터 책상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책상인데 이게 대학교 때 제가 아마 산 데스크탑인데 아직 생생 잘 돌아가서 일단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쓰면 수명이 이게 다 되면 노트북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공간 차지가 너무 심하고 제가 데스크탑을 쓸 만큼 뭐 게임을 하거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잘안 쓰는 것 같아서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쓰면 노트북을 사는 걸로 결정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되게 심플하죠. 여기 서랍 있는 게 다거든요. 서랍 있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 어이구, 어이구. 네, 장식품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솜방 같은 거에다가, 트레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잘 쓰는 거 이렇게 담아뒀어요. 쓰레기통하고, 좋아? 이거. 되게 심플하죠? 방이 정말 별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요 탈취제랑 캔들 같은 걸로 어 이렇게 정말 별거 없는 제 방이지만 너무 다들 궁금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게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시면 또 어떤 제품인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